지난 9월 8일 방송된 tv조선 국가가 부른다에는 아이돌 특집을 맞아 god 데니안 더블 s501 허영생 애프터스쿨레이나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 스테파니 소나무 해즈 남승민이 출연했습니다. 데니안은 내가 진행하는 라디오 플랫폼에 국가부 요원들이 나왔었다 라며 반가워했습니다. 데니안은 박창근과의 노래 대결을 위해 김태우와 함께 듀엣 무대를 꾸몄 는데요. 데니안과 김태우는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를 부르며 그 시절 추억에 물들게 했습니다. 노래하는 창근이 코너에는 추석을 맞아 원조 아이돌 세시봉 김세환이 출연했습니다. 박창근은 이분을 섭외할 수 있게 돼서 즐겁다 70년대 포크계의 아이돌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세환은 기타 연주와 함께 비지스의 돈폭의 투리멤버를 부르며 등장했습니다. 국가부 요원들은 물론이고 게스트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김세환을 맞이 했습니다. 김세환은 70대 중반이라는 소식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박창근은 절대 믿기지 않는다고 감탄했습니다. 김세환은 통기타 가수들이 보통 동료들보다 젊게 보인다. 박창근 씨도 어려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세환은 박창근과 듀엣 무대를 꾸몄는데요. 김세환은 박창근 씨를 보니 맑고 고운 음성이다. 박창근의 하이보이스와 내 로우 보이스와 매치될 노래를 준비해봤다 며 소리 새해 그대 그리고 나를 불렀습니다. 김세환과 박창근은 기타 연주 와 함께 사랑하는 마음 길가의안 자를 부르며 화음이 어우러지는 완벽한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mc 김성준은 즉흥 라이브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김세환은 토요일 밤에를 제안했고 박창근과 하모니를 잃었습니다 김세환은 토요일 밤을 목요일 밤 으로 개사해 부르며 특별한 노래 선물을 전했습니다 또한 김세환은 후배 가수와 함께 한 시간에 감사하다 라며 박창근을 향한 애정을 표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이어 국가부 요원들에게는 국가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며, 덕담도 잊지 않았습니다.